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 영상이 화면에 샘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걸 먼저 한번 보시고 어떤 영상을 만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썸네일이나 검색을 통해서 아마 이 영상을 다 확인하고 보시고 오셨겠지만 오늘 영상 편집은요. 자동자막 기능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동자막 기능을 사용하면서 뭔가 변화된 캐컷의 옵션을 한번 알아보고 그걸 이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능이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배워놓고 보면 뭐 손해될 건 없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얘기를 할 거니까요. 한번 들어봐주세요. Hi, 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대표입니다 오늘은 어, 새로 영상을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영상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하는 말들 있죠? 이 하는 말들을 자동으로 자막을 바꾼다. 어? 그거 옛날에 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자동 자막 기능을 이용을 해서 최근에 뭔가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그 변화가 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걸 다 보신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으로 한번 바로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폰을 가지고 가로든 세로든 촬영을 해서 한 30초 이상 이렇게 막 멘트를 아무거나 하시고 자동 자막 기능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여기까지 제가 한 얘기들을 쭉다 들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여기서부터는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폰 꺼내가지고 촬영 하나 하시고 컴퓨터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 영상의 자동자막 기능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다른 제 영상을 봐서 야, 위로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알려드리면 위로 올라가서 자막을 만들 거니까 텍스트에 당연히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동자막이라고 자동캡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면 언어가 최근에 좀더 많이 추가가 됐어요 어, 예전에는 이만큼 추가되진 않았는데 인지할 수 있는 언어가 많이 추가 됐거든요 자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래 한국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자막 지우기 라고 돼 있는데 이 현재 자막 지우기는 쓰든 안 쓰든 켜 놓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캡션을 한번 써서 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자막을 쭉 만들어주는데 그 자막이 뭔가 이상해서 한번더 해야겠다 하실 때는 기존에 만들어진 자막을 선택하고 지우고 할 필요 없이 얘를 한번더 눌러주면 기본 자막을 지우고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 켜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캡션을 다는 중이라고 나오고요. 자이 자동 캡션의 기능 중에서 음... 저는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영상 있죠 이게 한 덩어리라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 메인 트랙에다가 영상들을 막 배치를 했을 거잖아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다가 어... 이 부분은 너무 타이핑하기 힘들어 가지고 따로 자막을 달아야겠다. 그러면 별도 작업을 하셔야지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하셨을 때도 난 여기서 이만큼만 자막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를 선택하고 다 지워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 영상이 길면 길수록 저 자동 캡션 만드는 기능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 캡션을 다 만들고 나면요. 자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Hi,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위치에 얘가 나타나는데 이 위치 그리고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자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볼건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글자긴 글자니까 옆에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글자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면요. 여기를 눌러서 텍스트 추가를 가고 기본 텍스트에서 플러스를 누르죠. 그러면 가운데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어떤 자막 내용을 아이고 한영키를 잘못 눌렀어요. 여기 하든지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막 넣어 봅시다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만들어질 거고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 여기 자꾸 움직여지면 잠깐 이렇게 락을 걸어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움직이다 보면 정 가운데에 하늘색으로 라인이 탁탁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라인이 생기는 부분은 이 가운데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가운데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막을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자막입니다. 그냥 자막. 옵션은 자동 자막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동 자막에만 있는 기능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 자막은 지우고요. 자동 자막을 선택하고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Hi! 안녕하세요! 라고 돼있죠 네,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럼 이 글자를 크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글꼴의 크기를 키우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위치 및 크기 부분에 확대를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두 개가 약간 틀린데 위치 및 크기는 상대적으로 사이즈를 키우는 개념입니다 퍼센테이지의 개념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글꼴의 크기 있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의 개별적인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둘다 똑같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글자 크기 키우고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쯤이야 하고 배치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삐져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글자 크기를 어, 너무 큰데? 하고 좀 줄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조금 낮춰주면 적당하게 되겠죠. 자, 서체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서 서체를 내가 이런 서체로 만약에 바꿨다. 서체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약간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굉장히 긴 자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긴 자막을 기준으로 이 크기를 맞추시면 돼요. 자, 요 정도가 최대치구나. 어, 최대치에 맞추면 나머지들도 삐져나가는 게 없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게 이걸 꾸며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나 이렇게 기울기를 주고 싶다. 나 굵기를 주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수 있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막 기능 다 봤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저는 뒤에 배경 배경을 이렇게 색깔을 하나 주고 좀 투명도를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너비를 살짝 더 주고 그다음에 높이도 살짝 더 줘서 이렇게 박스 안에 글자가 있는 것처럼 하고 모서리 둥글게 이런 처리도 가능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자의 그림자를 깐다든지. 그 다음에 글자에 획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글자가 또렷해 보이는 여자들, 여성분들 여자들 눈에 마스카라 하면 좀더 또렷해 보이듯이 이렇게 테두리까지 주면 훨씬 더 글자가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조정하면 한 번에 그냥 쫙다 되죠. 요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막을 넣는 것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자막을 넣는 것들은 내가 동시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한꺼번에 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해놓고 바꾸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얘는 일괄 컴퓨터가 만들어준 자막이잖아요. 오토 자막, 어, 오토 캡션 그러니까 얘는 하나만 고치면 그냥 다 고쳐집니다. 자 그리고 일반 자막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게 뭐냐 그러면 옵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 자막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토 자막을 선택을 하면 전체 적용이라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택을 하죠. 자 그러면 전체 기능을 적용을 끄잖아요. 그러면 얘만 무슨 짓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만 만약에 글자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꿨다. 그러면 나머지는 영향을안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여기 좀 다르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얘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전체 적용을 풀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뭐 이런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글자도 서체를 바꾸고 싶어. 하면 이 부분적으로 뭔가를 조절하기에도 좋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툭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저는 전체 적용을 일단 눌러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시에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요거 보다 보니까 하나 추가할 게 생겼는데 설명을 추가할 게 생겼는데 글로우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글로우라는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글자 주변에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 기능인데. 얘를 이렇게 밝은 색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이런 채도, 쎄기 이런 거 조정해 갖고 글자 주변에 환하게 빛나는 뭐 이런 기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포토샵하고 비슷하죠. 그런 기능이 최근에 하나 추가가 됐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오탈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오탈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일단 발음이 부정확했거나 아니면 캐컷이 잘못 알아먹었거나 하면 이 오타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다보면 저는 중간에 추임새를 약간 넣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 깔끔하게 안하고 오늘은 어 이렇게 얘기를 아니면 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강의를 할때 그냥 약간 습관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배기 싫다 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더블클릭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딜리트 하면 지워집니다 물론 이걸 지웠다고 해서 영상에 있는 어 라는 부분이 지워지진 않아요 그냥 글자만 지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캡션 이라는게 요걸 쓰게 되면 자동으로 요 항목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보면 여기서 읽어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읽어 가면서 자쭉 보면 자 이런거 있죠 가지고 저처럼 폰을 가지고 가로든 세로든 촬영 이런데 왜 폰을 보통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저처럼 폰을 가지고 해서 한번 끊어줘야 되잖아요. 가로든 세로든 촬영을 해서 해서 끊어주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그 부분 한번 터치해놓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폰을 가지고 가로든 세로든 이 부분에 한번 숨을 쉬거나 하면 이 캣컷이 알아가지고 그 부분이 아 여기서 다음 줄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좀 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컨트롤 X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컨트롤 X 하면 요거 다 잘라지니까 자, 여기 가지고 있죠? 이거를 삭제를 해요. 지금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을 해주고 가지고 라고 여기 바꾸고요. 여기 을 해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요 부분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기 가서 지워줘요 쓰레기통으로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요만큼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이거를 이까지 연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을 가지고 가로든 세로든 촬영을 해서 한 30초 이상 이렇게 막 멘트를 아무거나 하시고 자동 자막 기능을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틀린 말들 잘못 발음한 말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런거 다 촬영할 다 찾아서 지워주시면 되고 수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캡컷의 자동자막 기능을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이것 말고도 브루라든지 그 자막을 사람의 말을 글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는 프리미어 안에도 이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예뭐 거의 대부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 자동자막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특이하게 신기하게도 중국에서 만든 이 캐컷이라는 프로그램에 한국어 인식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얘보다 인식률이 좀 떨어져요. 제가 브루를 쓸때 발음을 잘하고 캐컷을 쓸때 발음을 못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둘다 똑같은 발음을 대본을 읽어도 이 캐컷이 훨씬 더 인식 기능이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 나는 부루가 더 좋던데요? 하던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발성이 그 프로그램에 더잘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빨리 보통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빨리, 아주 급할 때는 더 빨리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주 빨리 얘기를 하면 얘가 인식률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 지금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 정도로 하면 인식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험 삼아서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 지금 마스크, 아, 마이크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네, 녹음을 키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영상 편집을 하다가 헤드셋이 잘못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 20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목소리 녹음이 안돼 있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조금 귀찮으니까 저는 후시 더빙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입술을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끔 녹음을 하는데 자, 여기에 볼륨 살짝만 높여놓고 자,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3 2 1 자. 카이 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녹음을 어 새로 영상을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별다른 저, 뜻이 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영상을 이용해서 ]이라고. 지금부터 강의를 자, 할, 할 겁니다. 제가 해야 해야 하는 말들 해야 있죠. 해야 이 해야 하는 말들을 해야 해야 자동으로 빨리 자막을 하지 바꾼다. 어 빨리 하지 그거 옛날에 했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 라고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여기에 제 목소리를요. 요걸 누르면 목소리가 일단 꺼져요 자 그리고 녹음은 여기서부터 됐으니까 얘를좀 지우고요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제가 빠르게 녹음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제자 녹음이 됐죠 자이 상태에서 좀 목소리가 작으니까 이 소리를 좀더 키울게요 이렇게 키워 가지고 얼굴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섞여서 지금 막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보다더 빨리 제가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더 빨리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혹은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기존에 있는 이 자막이 있죠? 이거는 제가 그냥 싹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싹 선택을 하고 지웠어요. 이 부분만 한번 목소리를 따보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동 캡션을 누르고 만들기 합니다. 자, 쭉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만 됐죠? 왜? 소리가 여기만 나오니까요. 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두 개를 같이 켜볼게요. 그리고 현재 자막 지우기. 이거 지우고 다시 만들어라 하고 옵션을 또 줘요. 자, 지금은 소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죠? 여기도 트랙에 마스크가, 아, 트랙에 오디오가 켜져 있고 여기도 트랙에 오디오가 켜져 있잖아요. 둘다 같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중복되는 부분을 얘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한번 앞에서부터 틀어볼게요. 하이 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대표입니다자 이런식으로 윤들, 제가 빠르게 녹음을 하는데 지금 생활을 화면에 생활을 있는 제 얼굴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제, 제 목소리가 하죠. 섞여서 지금 막 얘기를 하죠. 나오고 중에 하나가 안나오죠 왜냐하면 이 목소리가 요더 커요 이 목소리보다 그래서 얘만 인식을 하고 얘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굳이 여기서 녹음을 따로 해가지고 녹음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여기 끄고요 저는 지금 이거 빠르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얼마만큼 인식률이 좋은가를 확인할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빨리한 편이기는 하죠. 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일일이 실험할 필요가 없게 제가 다 강의해서 다 해보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혹시 이 부분 지루하더라도 잘 보도록 하시라. 자, 글자를 좀잘 보여주기 위해서요, 제가 서체를 좀 바꿀게요. 자, 얘는 하나만 선택해도 된다 그랬죠. 어, 글자도 작고 서체도 지금 잘안 보이니까 서체는 잘 보이는. 뭐 요런 한드 같은 서체를 하나 골랐구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자 확대해서 한 요정도까지 맞춰놨겠습니다. 자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잘보일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아 그리고 요거까지 해줄게요. 더잘 보이게 글자의 테두리 하나 쳐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이런식으로 제가 빠르게 녹음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제 얼굴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섞여서 지금 막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더 빨리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혹은 해컷에서 빨리 인식을 하지 못할까봐 얘기를 빨리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이렇게 말을 빨리 했는데 이걸 다 인식을 해서 자막을 만들었어요. 제가 발음이 뭐 그렇게 뭐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발음을 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 약간 울리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캡컷이 정말 잘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더 궁금하니까 여기서 1.5배속 정도로 올려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르게 녹음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제 얼굴 들리긴 들리죠. 더 올립니다. 기와소리가 섞여서 지금 막 얘기를 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 자, 아직까지 집중하면 들을 수 있어요. 2배속까지 올렸습니다. 아, 까 혹은 서 빨리 인식까 자, 음성 변경을 눌러 가지고 이런 목소리도 만들어 볼게요. 까 혹은 서 빨리 인식까이 빨리... 정도 하면 잘못 알아듣죠. 한 1.5배속. 까 혹은 서 빨리 <목소리> 인식하할까 자, 이 정도도 과연 가능할까? 어, 너무 오래 뭐 속도를 더 높이는 거는 어차피 소리조차 들리지 않으니까 할 필요는 없을것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 볼게요. 자 10초정도로 목소리가 줄었습니다 지금 목소리 재생시간이 자 파악을 했어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글자 조금만 바꿔줄게요 자 글자 크기 좀 키우고요 자 이런식으로 제가 빠르게 녹음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제 얼굴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섞여서 지금 막 얘기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더 빨리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혹은 캐컷에서 빨리 인식을 하지 못할까봐 얘기를 빨리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 아, 장난 아니죠 <웃음> 저 이거 보고 진짜 옛날에 놀랬어요 지금 요는 처음에 보는 거 아니고 제가 집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만들어 주는 건데 어, 생각보다 진짜 인식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식률이 가끔 떨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얘기를 하다가 영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 우리 뭐가 있을까 어, 한글화된 영어가 있잖아. 한글화된 영어 그런 것들을 얘가 조금 이상하게 어, 타이핑을 해놓기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코로나 1 9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뭐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 부분은 다시 발음을 하거나 아니면 자막을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요. 웃는 소리 하하하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인식을 안 돼. 뭐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자막을 군데군데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중요한 건 아니구요 그냥 자 나온 김에 저는 아주 심도있게 강의를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까지 얘기를 드렸고 자 여기서부터 뭐 할거냐면 다시 제 목소리 있죠 요 부분을 좀 속도를 올릴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올리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대포입니다 자여까지만하고요자그 다음에 여기서 자동 캡션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캡컷이란 게 굉장히 재미있는 마성의 프로그램입니다. 중간에 여기서부터 뭔가 놓쳤어요. 자, 아, 생겼어요. 그 변화가 뭔지 알려드리 거고요. 그걸 다 보신 다음에는 자, 이건 이유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겪은 상황입니다. 잘 되다가 여기서부터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기존 거 지우고 다시 해라고 현재 자막 지우기 옵션을 켜놨습니다. 여전히 여기까지만 되네요. 아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자, 바뀐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생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린 것도 아니고 적당히 올렸는데 잘 안되네요 자 다시 풀어놓고요 자막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오류라면 좋겠어요 그러면 캐컷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적으로 동작할 테지 어 이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네요 아마 속도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자막을 다 추출을 했잖아 요그죠 자막을 다 따냈습니다 자다따내고요 제가 이 자막을 꾸미지 않을게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이 자막에 눈을 꺼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안 보이게 되겠죠. 있는데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장할 위치, 저는 바탕화면 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은 그냥 자막, 캐컷 자막 테스트.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내보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해요. 자, 쭉쭉쭉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54초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만들어지면 한 71메가 정도 나온다고 돼 있는데 보통 추정치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과는. 그리고 압축 코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mp4라는 파일 확장자로 저장이 될 거고 압축을 할 때는 아주 대중적인 h.264 코덱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코덱은 Compression과 Decompression의 약자인데, 그냥 영상을 압축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 만들어졌구요. 자, 얘를 제가 여기 만들어놨죠. 자, 만들어진 거 확인되세요. 자, 더블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Hi, 안녕하세요. 윤룡닷컴 이동윤대 표입니다 오늘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캐컷으로 갑니다. 아까하고 달라진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눈을 다시 켜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숨김 트랙이 해제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요거를 꾸미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가 들어가 있긴 하니까 자, 내보내기를 다시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파일명 일단은 뭐11111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내보내기를 할게요. 자, 왜 이렇게 똑같은 짓을 두 번이나 하느냐 어,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될 거냐 면 자막에 눈을 켜놨을 때하고 꺼놨을 때 하고 꺼놨을 때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건데 저 트랙에 눈을 끈다는 거는 그 부분을 내보내기 할때 아예 내보내지 않게 된다는 의미 이기도 하고요 내가 작업을 할 때도 잠시 안 보이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눈 끄기 기능도 한번 설명 드렸고 자 확인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자 아까 하고 다른게 하나 있어요 자막에 눈을 껐을 때 있죠 그때는 이렇게 파일이 하나 덩그러니 툭 던져지는데 자막에 눈을 켜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SRT라는 뭐, 뭐가 있어요. 자, 이 파일이 뭐냐. 여러분들 혹시 이 파일 아세요? 이 파일은 자막 전용 파일입니다. 얘를 만약에 열어보고 싶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연결 프로그램 이런 데간 다음에 어, 추가 앱 이런 데서 메모장 있죠. 그걸로 얘를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열려요. 여러분들 혹시나 인터넷으로 영화 같은 거, 회화, 외화, 외화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보셨다면 자막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SRT라는 자막 파일이 있는데, 자, 여기에, 어, 5프레임부터 1초 55프레임, 뭐, 1초 5프레임까지는 하이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요렇게, 뭐, 이렇게 쭉 돼있죠. 이런 식으로도 쭉 뽑아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타이핑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내용들로 바뀌게 됩니다. 메모장에서 이걸 편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왜못 없앨까요? 이 영상에 포함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뜯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자막만 필요하고 이 자막에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자막을 왜 만드느냐면, 하자 여기서부터 또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혹시나 유튜브로 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자, 제 유튜브에 대시보드에 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보통 우리가 하나 올리잖아요. 동영상 업로드를 하고 자, 파일 선택해서 방금 제가 만든 게어 어디 갔냐? 111 안에 있죠. 자, 이 영상을 이렇게 올려요. 자, 그리고 뭐 대충 이렇게 하나 그냥 대충 대충 올릴게요. 지금 우리는 유튜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뭐 이렇게 평가 자체 평가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올리는데 여기 자막 추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얘가 무슨 검토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버리거든요 자 다음 자 다음 그 다음에 저는 비공개로 일단 할게요 이거 공개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제 채널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콘텐츠 영역에 이렇게 다시 가면요 지금 여기 111이 올라가 있잖아요 새로 영상이고 1분 미만짜리니까 알아서 그냥 쇼츠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 수정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수정 부분에 쭉 보면 여기도 자막이 또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 파일 업로드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를 눌러주고 타이밍 포함해서 올려라 하고 계속 그리고 아까 전에 srt 파일을 올려 주면 이렇게 쫙다 들어가요 이렇게 자이 자막은 어디서 보이느냐 유튜브에서 보입니다 이 자막들 이자 완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막이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 영상을 만약에 본다 라고 할때이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보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Hi, 안녕하세요. 이거는 윤드... 윤드... 윤드... Hi, 안녕하세요. 윤들닷컴이동윤대표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어, 새로 영상을 제가 자, 여기에 촬영을 하고 자막이 있는데 뭐 별다른 뜻이 자, 이 있는 건 자막이 아니고요. 적용되는 이, 건이건 영상을 거죠. 이용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나오기도 하고, 제가 하는 말들이 있죠. 이 하는 말들을 자동으로 자, 이 자막을 바꾼다. 어? 옛날에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다 자동자막 기능을 이용을 해서 최근에 뭔가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자, 일단은 일단 그 변화가 하고, 어떻게 재밌게 쓸수 있느냐면 자막을 이렇게 하나 넣기는 넣었는데 한국어 자막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른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유튜브는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구글 자체에 구글 번역기가 있죠 트랜스포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다른 나라 영상을 볼때 얘가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제 영상 말고요 다른 데 한번 가볼게요 오늘 강의는 약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자, 이렇게 갔다가 뭐 해외 영상 같은 게 혹시나 있나 싶어서 한번 뒤져볼까요 어, 이게 스크롤하면 뭐 해외여행이나 해외가 나오나 어, 제가 구독해놓은 게 별로 없어갖고 나오는 게 별로 없네요 어, 해외 여행, 뭐, 이렇게. 여기 다 한국어인가? 뭐, 아무거나 그냥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면, 뭐, SBS 뉴스, KBS 뉴스가 있어요. 자, 여기도 자막을 아마 넣어놨을 겁니다. 여기 자막 기능을 켜요. 이거 영상에 있는 자막이고요 자막 기능을 따로 킨 거거든요. 다 따로 이렇게 자막 기능을 켜주면 플레이할. 다음 달초 보라카이로 떠날 예정이었던 A 씨 나오잖아, 결혼 30주년을 자, 이거를... 기념하는 뜻깊은 가족 여행이지만 눌러봐, 문자 한 통에 물거품이 여기, 되고, 자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3 1일날 6시 넘어서 문자가 거예요사장으로 인해 모든 어, 여행 상품은 행사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 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난데없이 영업 중단을 통보하더니 있어, 그 이후로 고객센터는 자,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카드를 통해, 통해 결제 취소 처리를 합자 하...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으냐? 자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영어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컨텐츠의 99%가 한국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댓글에 몽골 분이 제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신다고 댓글을 남겨 놓으신 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은 한국어로할줄 아시는 분이겠죠? 뭐 제가 몽골어 자막을 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가 하는 모든 멘트를 시간은 걸려도 직접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자동 캡션 기능을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오탈자만 고쳐서 만약에 올려놓는다고 라 하면 이거를 SRT라는 파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SRT 파일을 뽑아내가지고 유튜브 같은데 올려주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그걸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줘요. 그러면 내 영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만약에 볼때 내가 영 어, 제목에다가 뭔가 영어로라도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검색을 할수 있을 건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적어놔도 번역을 또 해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리긴하겠죠 영어로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한국어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내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외국인이라도 자막은 볼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이 뻗어져 나가는 파급력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자막을... 어차피 한글 자막 키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자막 없어도 볼수 있는데 이 자막이 좀 거슬린데 안 나오게 만들 수는 없나? 하고 이 눈을 꺼잖아요. 그러면 SRT 파일이 생성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런 팁이 필요하잖아요. 자,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이 자막들 지금 다 선택되어 있죠. 얘를 화면 밖으로 치워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막을 지금 선택을 했죠. 얘는 오토 자막이잖아요. 한 놈만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 멀리 치워요 삭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화면에 없죠? 이게 <웃음> 실제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녹이 화면을 내보내기 할 때는 요만큼만 내보내기가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제가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테스트는 2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내보내기 절대로 레이어에 눈을 끄거나 하면 SRT 파일이 생성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동 캡션을 쓸수 있는 상황은 영상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거나 혹은 캡컷에서이 오디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녹음한 경우에는 자동 캡션을 사용할 수있고요 외부에서 내 목소리만 따로 녹음해서 캡컷에다가 불러오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어, 캡컷에서내 목소리만 넣은 다음에 내보내기를 한번 하면 영상과 목소리가 합쳐지기는 하겠죠. 그렇게 만든 결과물을 다시 캡커스로 불러와서 자동캡션을 딸면 한 영상 안에 있는 목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막을 만들어내는 한번 거쳐야 되는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화면에는 글자가 없어요. 글자는 여기 있었습니다. 내보내기 했고 자이 상태에서 2222 폴더가 생겼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생겼고 안에 들어가면 요 파일이 있죠. 자요 파일을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메모장에서 열어보면 자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영상을 열어보면, 영상에서는, 하이 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들도 글로벌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또 누군가는 여기서 생각을 더 해버려가지고, 이 SRT 파일 안에 얘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다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순이, 그죠? 어순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냅두면 구글이 알아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 잘한다. 나 영어를 회화를 좀 잘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컨텐츠를 만들 때 아예 영어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깊해봤자 6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범위의 인구에서 한국어 컨텐츠 가지고 어 이렇게 싸우기보다는요 영어는 거의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다 쓰는 언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언어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뭐좀 글로벌하게 내 채널이 훨씬 더 많이 커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영어를 못 한다더라도 자막 파일만큼은 꼭 넣어주는 게 어떨까? 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 SRT 기능을 귀찮아서 좀잘안 썼고.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이 캡컷 영상들은 자막을 이렇게 빡빡하게 제가 안 쓰잖아요. 제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이라서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자막을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 이 캡컷은 뭐 외국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SRT 이 작업을 자막 작업을 해서 한두개 영상 정도에다가 넣어봤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이런 SRT 파일을 자막 파일을 뽑아주는 기능이 생겼으니까 얘를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가 도움이 분명히 저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강의가 좀지겨워고 스킵 스킵 스킵 하신 분들은 놓친 부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배속 설정이 있잖아요. 이게 보고 싶을 때 여기 여기 누르면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하면 스킵 없이 볼수 있으니까 어, 요렇게 해놓고 한번 보시더라도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다 보시는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도 제가 자막을 또 달아드릴거니까 그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아직 안하신 분들 많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 컨텐츠를 보는 사람 중에 5%만 구독을 했어요. 아주 지금 비통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급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왜 구독을 안 하느냐 말이죠. 잘 어, 이게 낼름낼름받아 먹으면 저는 속상합니다. <웃음> 그래서 좋아요, 어, 구독, 알림 설정, 어,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강의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